안녕하십니까 4월 25일자 해외선물미국시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불안하며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올해 빅테크 주가 수준이 상당히 오른 상황이기에 추가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장우반 엑소모빌이 2%대 상승하며 에너지업종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증시는 반발 매스가 유입되며 낙폭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원유는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중국의 경기 회복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했네요.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 연인 혼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 지수를 보면 제조업 활동 관련 수치가 부진해 경기침체 우려가 여전한데요. 시장은 개별기업들의 실적이 좀더 좋은 결과가 나와 시장의 투심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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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2,8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3,2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2,8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2,700포인트까지 추가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월 25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22시 30분에 건축 승인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155만건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소폭하락한 141만3천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23시에는 컨퍼런스 보드에 소비자 신뢰 지수와 신규주택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 이전치는 104.2이며 예측치는 1 104, 0 4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판매 이정치는 64만채, 예측치는 60만3천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오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유멘트 일정은 장 마감 후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시장 예측치는 주당 순익 2.24달러로 예상되며 알파벳 시장 예측치는 주당 순익 1.08달러로 예상됩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